피자 넣어줘야지. 응. 무아 같은데. 내가 응. 지 그러면 포테이토 피자의 제일 중요한 치즈. 그죠 네, 피자 치즈죠. 그브이씨 영상 바로 왔습니다. 저기 우리 강댕댕 씨가 도우러 와주셨어요. 먼 원길 길까지. 많이 아침부터 피곤하실 텐데 아유 먼 길까지 도로 와주셨는데 어찌나 또 피자를 시키더라고요. 아 진짜 손 많이 가네요. <웃음> 요리 실력은 사실 그 뭐가 이렇게 그 레시피가 있으면 사실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다할수 있고 어, 좀 금방금방 따라 할수 있는 정도. 그리고 칼질도 그 자취 생활 때 많이 했거든요. 기가 막히게 많이 했어요. 오, 어, 내주와지 아, 양파, 오, 냄새 좋아요 양파, 냄새 좋아요 자, 그다음버 보다, 보다, 들어가요! 아, 보다, 너무 좋다보 버섯 보다, 보다, 보다, 보다, 보다, 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감자가 함께하면 맛이 맛있지. 없을 수가 없죠. 베이컨과 저 토핑 다 올려요? <웃음> 어 토핑 다 올려야지. <목소리> 오, 빵은, 빵은 빵은 없어요. 감자가, 감자가 리얼 만든 거. 응. 감자가 아, 아, 아, 감자 감자 감자 자 그래서 감자 피자. 감자. 아 일단 피자 감자라고. 네그 감자 왜? 그게 될뻔 했죠. 감자 반찬. <웃음> 근데 야, 이제 맛있어, 저희 을까님들의 도움으로. <웃음> 음. 썼는데? 감자 아, 냄새가 피자인 너무 맛있네. 진짜로 먹으러 온 거구나. 으러 먹으러 먹으러 먹상안 먹으러 괜찮겠 먹으러 먹으러 먹데러 먹으러 먹으 이게 뭐러 먹으러 먹으요 먹으러 먹으러 먹으러 먹으러 먹으러 먹전러이으러먹서 드셔보실 분 없나요? 숟가락 몇개 갖다 놓을까요? 빨리, 마셔보드셔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다먹면남아요이파이파이